카더라 투자 걸음내고 장에 가는 투자들 묻지마 투자는 위험합니다. 겁없이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 10년만만 비우고 있다 보면 다시 올라갑니다. 쌓이는 미분양 경기도 한달새두배 이상 급증. 분양 후 계약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이 3개월 새 전국적으로 1만 가구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안성, 화성 등의 미분양이 쌓이면서 경기도 역시 한달새두 배가량 증가했다. 재건축 규제화나 기대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분양량 극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도 예외 없다 미분양 80% 증가. 11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총 25,254가구로 1월 21,727가구에 비해 16.2% 3,527가구 늘어났다.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9월 1 3,842가구를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최근 3개월 새 추가로 쌓인 미분양만 1만 1 1,160가구다.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이었던 수도권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월 2,318가구가 분양에 실패해 미분양 증가세가 79.4%에 달했다. 경기도가 1월 855가구에서 2월 1,862가구로 117.8% 급증한 영향이 컸다. 안성 1,068가구, 화성 236가구 등 외곽지역이 증가를 주도했다. 관련 기사 중개업소 폐업 포장이사 반토막 주택 거래 절벽의 밑바닥 경제비명 역대급 거래 가뭄 경기도 미분양 한달새두배 늘었다. 지난해 절반으로 줄어든 주택 매매 미분양도 60% 증가. 쌓이는 미분양 경기도 한달새두배 이상 급증. 한국부동산원 청약금에 따르면 1월 분양한 안성시 우방아이유셀 STG는 916가구 모집에 34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0.37대 1에 그쳤다. 아직도 800가구가량이 계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분양에 실패한 단지가 잇따라 미분양 물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공급한 안성시의 편한세상 안성그랑루체, 양주, 신양주, 모아일과 니케 등에서도 미계약이 발생했지만 이번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지방에선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지역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5대광역시 중 대구가 4,561가구로 1월 3,678가구, 보다 24%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1977가구에서 두달 연속 수직 상승 중이다. 부산은 1028가구로 1월보다 11.6% 늘었다. 충북이 1월 292가구에서 2월 879가구로 경북은 같은 기간 5227가구에서 6552가구로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말부터 아파트 매매가격 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청약시장도 영향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분양이 증가하는 지역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전후로 조정대상 지역 해제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지의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비아파트 안가리고 지나치게 과열돼 있던 청약시장이 분기점을 맞았다. 몇 지역과 입지 조건 등이 우수한 단지로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거래 공급 부족 지속. 매매시장에선 역대급 거래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 이은 지방선거, 제도 개선 기대 등으로 수요자도 매수자도 선택을 미루고 있어서다. 2월 전국 주택 매매량은 총 43,179건으로 지난해 2월 8 7,021건 대비 반토막 났다. 서울시가 신고일을 기준으로 자체 집계하는 서울 매매건수는 같은 기간 795건에 그쳤다. 새 정부의 바람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이 필수지만 아직은 실적이 저조하다. 지난해 공공주도 공급대책을 시행한 까닭에 실제 분양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2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3만 514가구로 작년보다 9.3% 줄었다. 수도권은 1만여 가구에 그쳐 41.9% 감소했다. 착공 역시 전국 25,504가구, 수도권 17,504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39.7%, 35.8% 줄어들었다. 인호가와 착공은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다. 입주도 부진하다. 올해 1에서 2월 두 달간 주택 준공 입주 실적은 전국 45,986가구다. 지난해 같은 기간 66,417가구보다 30.8% 감소했다. 수도권은 28,44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4.5%, 지방은 1 7,542가구로 23.8% 줄어들었다. 아파트만 놓고 봤을 때 서울 입주는 6,423가구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1 1,730가구의 절반 수준이었다.